야또 오랜만이라고 이분이 상하구나 파이팅 갔다 오자 출발? 응 음. 아이고 꺼트렸다 <웃음> 이랜 곤란하지 가자 어? 어휴 너무 잘나가 <웃음> <웃음> 어제 부케마 타고 타니까 또 다르지? 아나 이거 오늘 되겠나 천천히 안타다가 타서 그래? 5분만 지나면 다 적응해? 아, 여기 북캐너 저기하면 땡기다 있어서 확 땡겨지네 <웃음> 아, 아. 네, 어제 또북캐너에 몸이 적응했구만 그래서 저희 자유로로 갈 거야 우회전해서 속도 줄이고 응. 천천히 들어와. 오케이. 세. 좋아. 왔어. 왔어. 잘못 눌렀어. 춥지 않네. 뭐라고? 춥지 않다고. 쉽지 않다고. 춥지 않다고. 춥지 않다고. 오케이. 응. 확실히 부캐노 보다 얘가 가리 힘주기는 편해 네. 안들려? 어.. 소리가 잘 안들려 난 당신 잘 들리는데 이게 헬멧이 풍절음이 심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잘 안들려 어제 북캐노 탈때는 음. 60에서 80 요정도로만 달리니까 이 헬멧으로도 잘 들렸거든? <웃음> <웃음> 지금처럼 크게 마구서주면잘 들려. 뭐야? 근데 확실히 클래식 헬멧들은 100kg 정도가 되면은 안 들리기 시작해. 아이고, 아았어 1차선. 쳤어. 잘 탄다. 아직 많이 어색해 지금 2주 안 타고 타는 거잖아 그리고 응. 어, 어제는 하필 또 부케노를 타가지고 몸이 부케노에 딱 적응을 했는데 갑자기 또알라인티어 확실히 어제보다 빨리빨리 옆에 따라 붙네 아무래도? 에듀의 캔디 오늘은 캔디가저록달 국민. 어제는 잘 들리더니 클래식 바이크들은 클래식 헬멧 이쁘다고 쓰는데. 근데 <웃음> 저 사람이 제일 빨라. <웃음> 아, 코너 왔어. 저 사람 선타! 선타! 근데 클래식 헬멧들이 고속에서 잘안 들리니까. 천천히, 천천히. 음. 자 오케이. 역 너무 천천히 가시는 거 아니야? 내차 가고 난 다음에 갈까? 가자. 여기 코너 무서운데? 천천히 갈까요? 천천히. 아니 코너를 즐기던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됐어. 예, 예, 예, 예. 출발 천천히. 이 에이, 에이, 야이 에이, 에 여보, 하필 내가 한번이내이에 했는데 에이, 이야이 에이, 에이, 에 경찰이 봐준거야 저거 아무튼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운전을 해 천천히 슬로틀 놓고 서슬 흘러내려간 자 이제 끝났어 응 하면. 괜찮았어? 안 무서웠어? 어 괜찮았어 오케이 그리고 옆에 차 한대도 없었잖아 앞으로 와. 길이 로 오면 돼? 당신이 앞에 쭉 가가. 어? 아, 자연의 냄새. <웃음> 앞에 탁, 앞에 탁.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속도 줄이고. 속도 줄이고, 천천히, 아, 허, 흘러내려가. 오케이. 그렇지, 좋아. 풋 브레이크 적절히 써주면서. 야,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흘러 내려갈 거가 있기만 그래, 해. 그래, 그래, 그래, 좋아. 여기 공사 중인가 봐. 응, 음, 공사 중이네. 이번에도 공사 중이었나? <웃음> 이것도 뭐 연말에 예산 다 쓰려고 하는 건가 보지 뭐. 아. 지금 다들 막 무슨 도로 파헤치고 하는 거는 예산 쓰려고 하는 거지 뭐 브레이크 브레이크 오, 여기는 브레이크가 아주 그냥 잘 잡는 구얼아 브레이크가 완전 잘 되는데 얘는 그렇지 어, 어제 북을 한번 다 보니까 <웃음> 너무 웃겨서 자기 반응이 왜? <웃음> 처음에 부케너만 탈 때는 내가 부케너 응. 브레이크 안되니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러면 당신이 잘 됐는데? 브레이크 잘 잡혀! 막 이랬거든? 그러다가 알 R9T 탈때 브레이크 확실히 더잘 됐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그랬단 말이야? 그러다가 <웃음> 어, 나 이상하다. 알라인티가 훨씬 브레이크가 좋은데 왜 모르지? 그러다가 어제 알라 북케노 타더니 <웃음> 브레이크 왜 이렇게 안 되나? <웃음> <웃음> 아니 계속 밀리는 거야. 그치 많이 밀리지 그러니 오늘 딱 알라인티 타자마자 브레이크 너무 잘듣는다 그러니까 응. 이제 그 차이를 아는구나 싶은거지 여기서 좌회전 할거야 아 그래? 응. 쑥 들어와 들어왔어 오케이 저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 저쪽으로부터 그냥 가면 판문점. 아, 다들 북한가에 가야 되겠어? 아, 역시 이탈리아 오토가 이뻐. 맞췄어? 아, 그래도 그 이따로도 찾아야 되겠는데? 너무 낡어서 아, 이리로 와. 어. 이쪽으로. 아싸, 이로요 사이로 들어갈까? 겁도 내면. 오케이. 다 있다. 아, 어, 내려왔구나. 어, 내려왔어. 아까. 거기다 세울 거야? 아. 어. 조기 안에 편의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수고했어 고생했다. 어, 내 심장이 쫄깃쫄깃. 시동을 얼마나 꺼먹은 건지. 해해 <웃음> 해. 헤헤헤 해, 해. <웃음> 해, 해, 해. 시간 안 했나 모르겠네? <웃음> <웃음> 자꾸 지려! <웃음> 자꾸 지려, 아주. 시간 <웃음> 안 했나 모르겠네. <웃음> 아, 어제는 잘 들리던 헬멧이 왜 이렇게 오늘 안 들리지? 아, 어제까지는 그래도 잘 들렸는데. 그래? 꺼야겠다, 지금은. 응, <웃음> 아, 나도. 아. 감사합니다. 진짜 간만에 그 버스기사님은 살인 충동이 막확 올라오더라 이 정도 였어 진짜 아 뒤에서 보고 있는데 위험하잖아 아 이건 진짜 자칫하면 사고 나겠다 싶은데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그 아저씨는 그 아저씨대로 옆을 안 보고 일단은 자기대로 피한거야 피한건데 아침부터 바이킹은 열심히 돌고 있네. 아쟤 누가 여기서 담보질? 뭐저 어쩌라고 저기다가. 그 차가 그렇게 밀려 있을 일이 아니야. 너무 따뜻하더라고. 햇볕이 햇볕은 따뜻해 그지? 생각보다 차가 많다. 저 근데 아침에. 이쪽에 몰려있는 차들은 다 뭐지? 저기를 저기 가려는 거지. 저게 뭔데? 저기서 케이블, 저, 아, 케이블. 케이블카 같은 거, 저거, 곤돌라 타고. 이게 그 철길이야? 먼 음, 뭔, 뭔, 달리고 싶다? 철마는. 어. 그냥 그 철마도. 저기 있네! 카페. 아, 저게 카페야? 이거 저희 감사합니다. 좀 한번 찍어 주시요 이대로 네. 들고만. 아, 미쳤어! <웃음> 아니 나 한번 찍혀보고 싶었어 나. 감사해요. <웃음> <남사예요>. 어프로 아, <시끄러워. 웃음> 아니 맨날 나는 팔만 나와 이러고 있으면. <웃음> 저희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하고요. 네. 여기 제좀 많이 또라이 같았나요? <웃음> 아그 그, 그렇게 또라이는 아니었죠? <웃음> 다행이다. 나면 아, 나의 이 어? 와아니 어, 여기 오디오 좋네요 드비알레 갖다 놓셨네요 아, 드비알레 좋지 드비알레레가 여기 보냐? 그러게. 아빠 신경을 쓰려 했구나. 12시, 12시 전에 가지 않을까? 알았어, 여러분. 1발분 너무 아, 지면 너무 부1 2게 조심해서 하려고하는게좋분뒤요1 0 보면 막5분힘은찍0 이러고 있는 게좋죠 10분 뒤에 10분 뒤에 10분 뒤 그렇 그러면 내가 미드를 타면 어떤 느낌일까? 찍어도 되요? 네. 네. 영상? 네. 저 유튜브 좀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아. 유튜브 어떻게. 해? 그 에너지가 스무가 너무 심해가지고. 네. 매주 하나씩 올리는 거 진짜 힘들어. 요 매주 하나씩 올리는 네한번 하고 바로. 이건 아니다 <웃음> 그냥 내가. 내가. 내 써서 할수 없는 거내 편집하는데 너무 힘들아 진짜 힘들어 직장생활 하면서 하는게 너무 힘들어 진짜 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아닌데 그냥 완전 로드용은 제일 높은거고 아. 그 위에 이제 뭐 슈퍼코르사 음. 로쏘코르사2 이런 애들은 로드앤트랙 등급이고 트랙까지를 탈수 있는 아야 트랙까지 탈수 있는 타이어들이 얘네보다 더 좋고 얘네는 음. 그냥 완전 공도용 음. 공도인데 좀 스포츠하게 탈수 있는 애들